네, 저는 동관련한다 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이틀 전에 일이 아니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도 카메라가 있는 직전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을 피한 뒤에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운전 습관이라 해야 할까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런 캥거루 운전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급과 단속을 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속 장비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벌써 4월 한 달간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평소에 비해 5배 정도로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면 촬영 단속 장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개발 목적은 전면에 번호판이 없는 1륜차의 단속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4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는 원리와 또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특 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도입 목적은 배달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륜차가 급격하게 늘었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로 올라타기 등등 위험한 위법 행위가 많아지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되었던 거야. 그런데 단속을 하려 해도 전면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웠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입이 된 것이 바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였던 거야. 이미 작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시험 운영이 있었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게 된 거야. 경찰청의 국내에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의하면 남녀를 합해 약 3,4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5%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봤더니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것이 무려 1,37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 물론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면허 소지자 모두가 운전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단순히 운전면허 소지자 2.5명당 1명은 과속 단속이 된 셈이더라고 현재 저 위쪽에 있는 것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현재 위치가 서울 상봉지하차도 3거리인데 노란색 바탕에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달려있고 다시 위쪽으로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후면을 촬영하는 카메라인 거야.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원리는 특정 구역에 들어온 통행 차량의 속도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게 되고 또 단속실 모니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호판과 헬멧 착용 여부 그리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검출해 산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현재 설치 위치는 좀 이전에 봤던 서울 상봉 지하차도 삼거리와 수원시 연무동 가인병원 인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서해로 그리고 제주시 광룡교차로 등을 포함 전국에 25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점점 교통 단속 장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가속을 하는 운전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텐데요. 이제는 뒤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량내가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